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냐? 용산의 열정도 내에 있는 참숯집에 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보급품 컨셉의 식당이고요. 점심에는 된장찌개 정식 저녁에는 양념 소갈비살 이렇게 단일 메뉴만 판매를 합니다. 한잔 하드릴게요. 네. 야. 자 상추랑 파채가 같이 들어간 무침. 김, 와사비 이렇게 함께 나왔고 총각김치 먹기 편하게 이렇게 썰어져서 총각김치가 나와있고요 양파 절임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인 양념 소갈비살입니다 이 양념 소갈비살의 특징은 미국산 초이스급 소갈비만 뼈와 막을 제거하고 특제 양념 소스에 하루 이상 숙성을 시킨 뒤에 마늘 소스를 이렇게 버무려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참숯집에 또 특징 하나가 참숯집이잖아요,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냥 참숯 그대로. 예? 참숯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좀 올려 드릴게요. 네, 올려 주세요. 저희 양념된 갈비랑 저 지져 주셔야 되고요. 네. 맛있게 드시는 부분. 네, 김 살짝 구워서 네. 고기 올리고 와사비 올려서 싸서 드시면 되시고요. 오. 김 구워서 고기 올리고 양파 올리고 접셔 드시고 네. 고기에다가 그냥 와사비만 얹어서 드셔요 되 맛있어 음, 참수집만 해? 네. 어, 특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네 오. 이건 여기서 직접 담근 건가요? 네 와. 음. 아, 진짜 맛있다 네. 내가 볼때 김치 직접 담그고 잘하는 집들은 다른 음식들이 다 맛있어 기다리는 순간이 되게 <웃음> 숨죽이고 지켜보게 된다. <웃음> 이게 보통 특제 양념 소스에 뭐 하루 이상 재워준다고, 재워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들어가서 조금 더 맛있다고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거 모르세요? <웃음> 네? 아, 그거는 <웃음> 닭의 비밀.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어, 된장찌개 바로 나왔어요? 보글보글 보글 이 된장찌개가 또 여기 특별한 점이 갈비살을 1시간 이상 끓여내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묵직한 그런 진한 된장찌개 스타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근데 잠깐만 메인 고기부터 먹어봐야지 한번 추천해주신 대로 김에 소갈비살을 올려서 양파 한번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아니 김에 고기를 먹은 건또 처음이야 뭔가 색다른 맛인데? 근데 일단 추천해주셔서 김에 싸먹어봤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스타일? 첫 고기는 그대로 먹는 거 그냥 뭐안 찍고 먹는 그게 또제 스타일이죠 진짜 고소하고 양념이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런 맛이 있고 갈비살의 장점 그 쫄깃한 식감 완전 그게 살아있네요 이거는 되게 오래 먹을 수 있겠다 양념 강한 데들은 오래 못 먹거든 자 와사비도 한번 넣어서 김에 진짜 맛있어 음 같이 나온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것도 되게 입맛 돋구는 그런 스타일이다. 자, 그러면 이집 된장찌개 맛은 어떨지. 아저 하나 궁금한 게이 된장찌개 정식이 점심에 나갈 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맛이? 반찬 네 가지랑 같이 나. 반찬 네 가지와 맛은 이거랑 똑같나요? 네. 어때요? 오, 이거 점심에 그냥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매콤하면서 청국장보단 조금 더 맑은 느낌 알죠? 딱그 정도 계속 당기는 맛 이 밑반찬들이 다 되게 맛있다 뭔가 메뉴가 양념 소갈피 쌀로 단일화 되어있지만 이런 밑반찬들이 함께 나오면서 다양한 맛을 또 선사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원래 찐 맛집은 단일 메뉴다 백종원 골목식당 보면 다 하시잖아요 쓸데없이 메뉴 많을 필요 없어요 그 메뉴에 자신만 있다면 한 가지 메뉴로도 충분히 승부 볼수 있다 라고 생각 합니다 자 옆에서 한번 먹어봐 음, 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또 김을 빠르게 삭 삭. 약간 이게 불향만 입힌다. 이, 이 정도로 구워야 돼. 네, 하지만 준은 한번 더. 어. 이게 내 스타일인데 김을 살짝 더탄 느낌을 아주 살짝 주니까 김향이 더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소하게. 이게. 은은한 이 양념 맛이 너무 좋은 게 솔직히 소고기잖아 소고기는 너무 양념 세면안돼 질리고 또 많이 못 먹어 이 은은한 특제 소스 아니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게 그냥 먹는 것도 너무 맛있는데? 여기 열정도 잠수집은 보통 어떤 연령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럼 거의 술 안주로도 많이 드시러 오, 오시죠. 네. 점심에는 된장찌개 정식 먹으러 오실 것 같고 저녁에는 술 드시면서 많이 오실 것 같아. 요 저희 이 된장찌개요. 네. 원래 네, 지금 이제 추가가 있어요. 술님이제술 음 드시다가도 된장찌개를 추가해서 여기다 분기밥을 네. 넣어서 한 그릇 넣어서 국처럼 만들어놓는게 있거든요. 아, 맛있잖아요. 또 다른 요리예요. 밥을 시켜서 네, 된장찌개에다 그치. 끓여서 찌개 된장찌개 추가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나왔을 때좀 식었을 때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거의 다 공기밥 넣어다라고 그래서 죽처럼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네. 어? 그러면 저도 그거 한번 바로 준비해 드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별.. 뭐 완전 별미겠는데아 맛있다 근데 이 갈비살이라는 게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음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일 메뉴만 해도 이미 인기가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장점이 이런 레트로풍 요새 이런 레트로풍 그 복고풍 이런 추억에 또 술도 잘 들어갈 것 같고 이 맛을 조금 더 배가시키는 뭐 그런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도 그릇. 자 김을 잡아서 자 이렇게 구운 다음에 양념 소갈비살을 올리고 고추와 양파 와사비 조금 이게 참숯집의 가장 베스트 픽! 이, 맛이, 이, 이 맛이거든요 나왔다! 잠시만요 자 이게 그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반 위로 올려갖고 이게 된장술국이 되는 거예요. 아 와~~ 된장술국이라고 고기 다 드시고 거의 마지막에 입가심... 가시또한번더 드시는... 와 이거 이게... 이거 침샘 폭발이다, 진짜. 갈게요. <웃음> 자, 마지막으로 된장 술국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무조건 시키세요! 무조건! 잊지 말고 시키세요! 약간 시골 된장국 먹는 그런 느낌이야 네 오늘 이렇게 참숯집에서 양념 갈비살을 먹어봤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는 고기였고 김과 함께 김을 살짝 구워서 와사비와 같이 넣어서 먹었을 때또그 알싸한 맛과 그 고소한 맛또그 맛도 정말 별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된장찌개 고기가 맛볼 수 있고 점심에는 된장찌개 정식을 하는데 정말 된장찌개만 점심에 드시러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된장찌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유행하는 그런 레트로풍의 감성도 느끼면서 술 한잔 하시러 저녁에 오셔도 술도 정말 잘 들어갈 것 같고 편하게 술을 마시면서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식당이라고 생각이 들니다 들었습니다. 자, 그럼 준호의 골목 맛집 용산 열정도에 위치한 참숯집 준호가 강력 추천합니다. 많이 드시러 오세요. 안녕.